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남녀가 연애를 하다보면 요 혹은 결혼 생활을 하다보면 요 아무리 좋아 죽어도 서운한 생각이 안들 수는 없겠죠 그리고 사실 이 서운함을 표시 안 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서운함을 상대방에게 표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혹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이 서운함의 표시 방법이 생각보다 효과적이지 않다는 걸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서로가 심리학적으로 공부가 된 상태라면 또는 상호간에 그런 약속이 전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혹은 이렇게 잘 알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요 상대방에게 서운한 말을 듣는 순간 감정이 먼저 솟구치기 때문에 십중팔구는 아마 다툼으로 이어질 거예요 좋은 대화의 방법 혹은 서운함을 조금 더 원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때그 서운함은 분명히 표시는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서운한 감정이 들 때마다 그걸 마구 표현하는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겠죠. 서운함이 들었다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 되어가지 않을 때 기대했던 것이 기대에 못 미칠 때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지만 뭔가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 이럴 때 상대방의 행동에 의해서 혹은 상대방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내 마음속에서 갖게 되는 기분이란 말이죠. 그럼 나는 이 서운함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 내 마음속에 이 서운함을 차곡차곡 담아둬선안 되기 때문일 거예요. 왜냐면 언젠간 나도 폭발하니까요. 그런데 이 서운한 마음을 즉시 상대방에게 알린다고 해서 또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어떤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서운함의 표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상대방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궁극적인 서운함이 사라질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내 마음속에 서운함을 꾹꾹 눌러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 마음속에 서운함을 차곡차곡 담아두지 않는 정도, 버틸 수 있는 정도로만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상대방에게 서운함을 조금은 표시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또 무서운 게요. 내 안에 서운함을 담아두지 않으려고 상대방한테 표시는 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안에 스트레스는 조금 해소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스트레스는요 안타깝게도 내 상대방의 마음속에는 또 차곡차곡 쌓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서운함을 표시해서 내 상대방이 그걸 받아주거나 미안해해 주거나 나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한다면 나는 분명히 괜찮아지는데요 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행동하는 내가 조금씩 싫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연락 문제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서운함을 자주 표시하는데요. 대부분의 이론들은요. 나는 네가 이렇게 행동을 해서 이런 기분이 들어 좀 서운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해봤는데도 별로 좋아지는 게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연락을 한다는 것은요. 필요에 의해서든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든 그래야 하는 거잖아요. 나도 사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자꾸 연락을 해달라고 하면 더 불쾌해지거나 불편해지는 건 맞잖아요. 물론 내가 지금 내 상대방에게 꼴보기 싫은 사람은 아닐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연락을 원할 수도 있죠 근데 반대로 요내 상대방이 연락을 못할 수도 있다고요 또 나는 어찌 됐든 서운해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내 서운함을 표시하는데 급급해서 혹은 다소 화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왜 연락 안 해? 많이 바쁜가 보네? 등의 다소 공격적인 기분을 담아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게 보통이죠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는요.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요. 내 상대방으로부터 어, 미안해 앞으로 연락 잘할게 이 말을 듣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나와 연락을 자주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그리워하듯이 그 사람도 나를 그리워하고 나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느끼고 싶어서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분명 내가 원하는 것은 후자겠죠. 근데 우리는 다소 쉽게 상대방에게 서운함을 표시해서 그 상대방이 나와 같은 마음이 될수 없도록 오히려 더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만약에 나한테 연락을 자주 안 해오고 있다면 혹은 나와 같은 마음 상태가 아니라면 그 사람에게 나와 같은 마음 상태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서운함의 표시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쪽으로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나와 같은 정도의 마음까지는 아닌 사람에게 더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연락하기가 어렵도록 만들고요 혹은 강제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그리워하고 나를 보고 싶어서 그런 마음의 연락을 해오게 만들고 싶은 거라면요 일단은 그 사람 마음에 진짜 그 마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서운함을 표시해서 강제로 얻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상대가 나한테 연락을 자주 안 해올 때 서운함을 표시하지 말고요 가끔은 상대가 나한테 연락을 해올 때 그때 반갑게 맞아주면서 오빠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참 기분 좋네. 와 이렇게 멋진 목소리 자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면요. 아마 이런 말을 들은 내 상대방도 우쭐해질 수 있겠죠. 자기가 뭔가를 했더니 요내 여자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자신을 여자에게 뽐내고 싶어질 거고요. 한번 연락하던 것이 두 번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심심할 때마다 나에게 그런 반응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연락을 더 자주 하게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나한테 연락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남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자가 칭찬해 주길 바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렇게 칭찬이 듣고 싶어지면 분명 히 나한테 더 잘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서운함을 표시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서운한 느낌이 들었다면 그 서운함을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나 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마구잡이로 상대에게 서운하다고 말하는 일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서운함은 해소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서운함을 자꾸 쌓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미 서운함 표시를 했는데 바뀌지 않는 남자의 모습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연락이 없는 남자친구에게 서운하다고 연락 좀 자주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마다 남자친구는 미안하다고 노력한다고 이야기는 했어요. 앞으로 잘할 거라고 약속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뀐 게 뭐가 있었나요? 밥 먹었어? 나 지금 출근해. 나 이제 집에 가. 나 이제 누워서 자려고. 잘 자. 이런 선톡은 오네요. 이제 기분이 좀 좋아지셨나요? 아니면 또 다른 서운함이 생기셨나요? 분명 또 다른 서운함이 생기셨겠죠. 그런데 내 남자도요 내가 자꾸 더 매력 없거나 귀찮아질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서운함을 표시했던 것은요 이런 결과를 원해서가 아니었잖아요 그렇다고 내 스트레스가 확실히 줄어들기는 하셨나요 아니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셨나요 어쩌면 서운함을 표현할 때는요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서운함을 표시하는 건 금기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서운한 것들을 이야기 하는 건 가능할 수도 있겠죠 물론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상대방에게 서운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 서운함의 표시가 마치 권리인 양내 서운함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생각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그냥 일단 쉽게 표시하고 계신다면 한 번쯤은 입장을 바꿔보거나 방향을 바꿔서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남녀가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요 여자인 나도요 내 남자가 자꾸 나에게 서운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요 지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표현해오는 내 남자에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마음이 식어갈 수도 있겠죠. 서운함의 표시는요. 상대방에게 뭔가를 알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알렸으면 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거고요. 그러면 그 개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표현할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에게 서운한 마음이 든다는 건 이상한 건 아니지만 그 마음과 다르게 잘못된 표현 방식으로 서로가 멀어지고 상처받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